이제슬슬한 울아버지 울엄마 인간의 죄를 얼마나 지었건데 몹쓸 병이 자손에게까지 미쳐 요 모양 욕골이 요 되었으 아버지야 엄마야 새롭구나 요 모양 욕골이 요 되었으니 양반인들 못하며 재산인들 쓸데 있나 살아 생전에 마음대로 놀다가 죽을라네 만사 모두가 여망 없는 내 신세야 Bye. 양반을 따라한다. 이놈이 니가 말아빠! 아, 아, 아, 아. 나가 구렁에 사는 영노사다. 응? 어, 어, 구렁에 사는 영노사라꼬. 네, 네. 야 이놈아! 구렁에 사는 영노사면 저 구렁이나 있지. 니놈이 오늘 여기! 네. 마라노, 니놈니놈 아, 아, 이놈, 이놈, 나가 여기 온 것은 다름이야 이거. 어? 양반 행세가 나빠 양반 잡아먹으러 왔다. 어? 이거 이거. 나반한 마리 잡아먹고, 네 하나 잡아먹으면 백을 채운다. 택을 채우면 하늘로 득천한다! 가만히, 어. 아까 내가 양바이라 했지? <웃음> 그거 내가 잘못 말했다. 맞네, 맞네. 나는 양바이 아니다! <웃음> 이 도포를 본게 양반이다 이놈아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아하하하 괜히 시급했네 그래 이 도포를 본게 양반이라고 오냐 <웃음> <뭐냐? 웃음> 저리 서거는 봐라 그래 그럼 이 도포를 벗으란다 아이고 저 그 도포를 벗어도 양반이다 이놈아. 뭐? 도파라. 벗어도 양반이다. 이래. 아이고씨. 오늘 양반 시간 똥 사겄다. 내가 내가 그래 크고 맛있는 거 죽인 게나. 그거 묻고, 나다 묻지 마라. <웃음> 먹어봐야 할 것다, <알겠다>, 이놈아. <웃음> 뭐? <웃음> 먹어봐야 알아? 뭐냐? <웃음> 그래. 크라우니, 어. 올챙이 물줄 않아. <웃음> 올챙이 물줄 안다. <웃음> 아, 인정한다. 크라우니, <그러믄니> 개구리도 <웃음> 물줄 않아. 개구리도못줄안다 <목소리> 이놈아. 어, 저... 야, 이놈아. 올챙이라개구리라 뭐 그.. 주디 라울 있노? 사람 테니라울테니실울테그라니라울라모어죽라 울테니라. 울테아 그래, 그래 그래 뱀 사촌이 뱀이 물줄 아나 뱀이 물줄 안다 이놈아 그래 그러니 구리도 물줄 아나 허허허허허허 허 뱀이나 구리도허이다허허아아 오, 오, 양반 죽이나 죽어. 아, 아, 이거, 씨 양반 말이 참여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이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놈아 もごバやら<スリー> はぁ!どんにあいのま! <はあ>、<もうごばや。スリー> 그래도 저런게 사는 줄 몰랐네 동네마다 개비기한 학식이 딱 풀더만은 여기도 저런 개비기가 있네 그게 중요한게 아이고 아까 그놈 그큰 그런 무신께라 아이고 어지로봐라 죽었겠지요? 그졌어 그래, 그래요 니가 책임지소안 아, 네, 어, 어. 게요그나저나나 어. 고향 가요 <웃음> <웃음> 양반 네네 <있네. 웃음> 어? <양반이 있네. 웃음> 어? 그래도 그 양반 철동이 있지. 그 어, 그렇지. 그냥 가면 되겠어. 아, 그렇지. 수도 어. 양반은 양반이니라 네. <웃음> 어. 잘했어 내가 하도 시급해 가지고. 양반의 본부를 아빠 어. 했네 아, 아, 자. 다가요 예, 멋지게 아무튼, 아무튼. 음. 응. 세월이 아. 호 보. 얼었다. 하. 시. 오. 아이러이러이러 아이러니. 아이러니. 아이러니. 아이 보자! 그럼 맞나? 아이고, 맞다 맞다 맞다 맞네 아, 안죽고 살아있었구나 이놈아 오늘 네가 죽든지 아, 아, 네가 죽든지 한 놈은 임실에다가 묻는 기다 I'm s o r r 오늘 심심하니 말뚝이놈이라 불러다가 농담이라 해볼까요? 안토리옵시다 이름말뚝이 예~~ 이 얼쏘이다 소년 당상 애기 도령님들은 좌우로 내려서 말잡아 장구 메고 소잡아 북 메고 개 잡아 소어매고 안성맞춤 경세 치고 운봉 내기 징치고 어? 떡 치고 술글리서 홍문 옆 높은 잔치 항쟁이 갈춤 칠때 이내 마음이 심나 라며 천황의 비기 앉아 석침을 도서 되고 고검사를 공고 위생각까지 어따 그제 길을 붙고 응낙 응낙 단양 관람들이 양발의 정리를 위해서 응대. 천쟁하는 소리에 아, 양반이 잡을 이루지 못하여 이미 끝난 차로 나온 집에 춤이라 한번 추고 가자. 철철 네. 철철 철철 <목소리> 날이 떡떡으로 하야지니 어허. 양반 놈의 새끼들이 연당못의 모자수 새끼 모이듯이 송골목의 개새끼 모이듯이 어허. 그저 주로 흔히 모여서서 말뚝인지 새뚝인지 개뚝인지 <웃음> 하삼사흘 초파일날 장암만루 둥달듯이 우성중에제 <웃음> 어부에 비해 부하듯이 그저 말뚝아 말뚝 말뚜. <웃음> 쌍놈으로서 양반을 모욕하고 살기를 바를 소냐 이놈 호호. <웃음> 너희들이 양반이라고 자랑을 하니 그 양반 근본이라 좀 들어보자 호호. 네 이놈 어이. 네가 쌍놈으로서 양반 근본을 알아 무하리 <웃음> <웃음> <웃음> 그럴 것이도구나 아니 일러 줄 것이다 내가 너고래 살놓은 지가 수십 년인데 내가 너 공부를 모르소냐 오늘 내날 죽을 테니 자세히 들어라 <놀람> 첫째 양반 일로 두고 말하면 아유. 너 집안에 기생이 여덟이고 비자가 일곱이라 부지마 계집을 열다섯이나 두었으니 아 네가 무슨 양반이라 전화하면 이렇양반 둘째 양반이지 너를 두고 말하면 <웃음> <웃음> 네비미가 행사가 부정하니 너를 낳기를 복노방 모퉁에서 이 낳았거든 안 네가 서파라 내가 무슨 야반이라고 자랑하며 셋째 <웃음> <웃음> 양반 눌러두고 말하면 너는 한 애미의 애비가 둘이로구나 <웃음> 한쪽은 남의 홍가가 만들고 한쪽은 수은 백가가 만들어서니 <웃음> <웃음> 네가 무슨 양반이라 자랑하며 <웃음> <웃음> 넷째 양반 눌러두고 말하면 내미가 행사가 부정하여 너를 낚시를 객사 동대청청 밑에서 낚기를만나 부정을 타서 혼제 지지 새까봐서 네 어디 그짓말을 해. 니가 무슨 양반. 뱃지 너. 아저 양반 널 놓고 말하면 너도 니가 네, 네 행사가 부정하여 강남 대한국의 손님이 지나가다가 내쌍판떼기에 네 표적을 하였으니 너가 무슨 양반이라고 사랑을 하며, 여섯 째 양반으로 말하면, 너도, 니미가 행사가 부정하여, 니미가 행사가 부정한 너를 4대 육신이 뱅뱅 꼬이고로 만들어서니, 니가 무슨 양반이라자랑하며 일곱 째 양반으로 두고 말하면, 너도 니미가 버살이라 보살이 서방지를 라야너를라 그늘 너희놈들이 무슨 양반이라 자랑을 할까 이놈다 이놈네 어? 어? 네, 이놈 니가 어? 쌍놈으로서 그래. 양반 근본을 해체를 하더니 음. 그러면 너지 너희 근본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 들어보자. 나의 근본을 이려줄 테니 자세히 들어라 4대조, 5대조, 6대조, 7대조, 8대조 이상은 물론하고, 물론하고. 어, 우리 할아버지께 없어는, 현손이 정일품이라, 소년에등가하여 남병사, 북병사, 오이무, 도대장을 겨서서니, 아. 그 근본이 어떠하며, 우리 아버지께 없어는, 이0에 등가 급제하여 이십 사상 마치 후에 홍각궁, 한각궁을 양쪽에 거듭매고 어인문더대장을 계셨으니 어. 그거 뭐니 어떠할까? 어. 어. 내가 선조께서 그러한 그래. 큰 뱃살을 했다니 옳지 허허! 그러면 어디 거그 표적을 한 대봐라 표적을 배로. 표적을! 표적을 배이라고 고그렇여 저여, 저여, 저여, 저 저여, 도여 저여, 저여, 이여 저여, 저여, 이여 저여, 저여, 저여, 저여, 저여, 어여저어이여어 저여, 저여, 저고 저여, 저여, 저여, 저여, 저여, 저여, 저여, 저순 아, 내 집사랑에 종놈만또 못한 놈들이 어. 날 보고 이놈저놈 하는 소리 에이구 더럽구나 이놈들 이래도 자복을 못할까? 희납니다 희납니다 박생원님 정 인근본을 들어 보니 황공하고 부끄없소살려주살려주 불쌍한 인생 애절하도다애절하도다 <웃음> 네, 애절하도다. 너희들 말 듣거라. 예. 너가 죄를 논지 큰데, 네 능지 처참하지만은, 인간의 놀이로서 참아 죽이지 못하고, 특 기용살 되니, 이 일로 돌아가서, 평민을 사랑하고, 농민을 예이. 도렸다. 예. 각기 썩 물러가거라. 라절 시고 안 시고 절 시고지 화자 좋네 오래 시라절 시고 누가 목숨이 사라으리 안지 아니죠 올 소야 오라절 시고 안 시고 절 시고지 화자 좋네 나처럼 같 정말